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티와 게임 어워드에 등장한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이런 각종 게임 시상식에서는 시상 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발표도 겸해서 하는데요 바로 게임 어워드 시상식 날인 12월 7일 배틀그라운드의 사망맵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일 트위터로 공개되었던 배틀그라운드의 신규맵인 사막맵이 드디어 12월 7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한국의 블루홀의 자회사인 펍지 주식회사와 미국의 펍지지사로 양분되어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여기 미국의 펍지지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맵입니다. 일단 예전부터 사막맵에 대한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꾸준하게 공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사막맵의 모습을 얼추 알고 있다고 할수 있죠. 물론 업데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 워드 시상식 스트리밍 때 공개를 하는 정도라고 하네요.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정식 출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12월 말 중으로 오랜 기간의 얼리 액세스를 마치고 정식 출시를 할 예정인데 현재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된 파쿠르 등 대규모로 게임을 뜯어고치고 사막 맵까지 준비 중인 걸로 보아 정말로 정식 출시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한다고 하는 정식 출시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미뤄져서 12월까지 온 것인데 또안 미룬다는 포장이 없어 보이고... 뭐 아무튼 한다고는 하니 응원하긴 해줘야겠죠? 그리고 미국지사에서는 현재 사막맵을 개발중이라고 했는데 삼국팀에서도 따로 신규 맵을 개발중이라고 8월중 인터뷰에서 나왔으니 뭐 나름 열심히 정식 오픈을 준비하고 있나봅니다 아 이거 쓰다가 생각난건데 아니 테스트서버를 저번주에 플레이할땐 최저가 진짜 잘돼서 나오더니 이번엔 대체 뭘 건드렸길래 게임이 또 버벅이기 시작하는지 정말 개발은 어떤식으로 하길래 무슨 패치가 로또 맞듯이 프리미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아 뭐 요즘 말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하는데 나름 게임 오버도 후보까지 올랐으니 좀 봐주기로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